영상을 많이 날려면 또 포지션별로 또 이걸 해줘야죠 포지션별 포지션별로 좀 보겠습니다 여기 또 안그래도 뭐잘해놨더라고요 음, 이건 또 최신판인가? 네, 득점자 오레이즈 득점자네 네 예, 예, 맞아요 득점자의 최고봉은 잉카다 여기이다 킹이다 그죠? 그렇또 야마토 안. 오뎅. 그리고 여기, 여기.. 아 야마토 있죠 야마토 네게.. 올리고.. 네. 네. 또 올리고.. 여기 네. 마르고 올리고.. 자 여기서 이제 보면 야마토가 이렇게 가죠 근데 야마토가 킹 앞이냐 뒤냐인데.. 야마토는 근데 손을 많이 탑니다 왜 네, 타요? 야마토를 쓰시는 분들이 실력이 좀 띠띠하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못하고 죽고요 어.. 조금 할인다 그러면은 뭐 그냥 거의 날아다니고야자 그러면.. 잉카, 킹, 야마토 요 다음에는 제가 봤을 때 0레일리 맞고요. 0레일리 다음에 뭐요 정도는 이 아닐까 하네요. 제 생각도 그렇고. 음. 딱요 정도면 딱 맞죠. 네, 득점자 순위로 오게 되겠네요. 자, 공격수입니다. 자, 공격수. 올리기 친구들을 좀 올려볼게요. 밀터 공격수구나. 그리고 패론이 조금 더낫고 요게 조금 정확하지 않을까? 네, 맞습니다. 그 맞습니다. 슈페루피랑 이번에 복부받은 신샷이랑 같이 쓰면 그렇게 좋아요 아아 아 그러네 둘다 어, 프랑이네 네. 둘이 세트로 쓰면 그렇게 좋은데 우타가 성능으로 아, 로자압이라고 네. 보기에는 쓰기가 좀 어렵죠 맞아요 쓰기 너무 어렵고 난이도가 좀 있는 캐릭터야 네. 맞아요 요정도 봅니다 네 요정도 봐요 신샷 원래 여기에 못들어갔을 거예요 원래 네. 못들어갔는데 버프가 지대로 먹었다 와, 떡상 했다 와 미난코인 억상 수비수? 수비수? 아! 제프라 아, 얼굴만 봐도 짜증 나네요 진짜 <목소리> 요 정도 아니까 봐요 어떻게 음, 보세요? 음. 제 생각에는 트레블이 아, 아, 아, 제파 앞으로가 된거 같고요 오우 아아 진짜 많이, 많이 죽었네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쓸 수가 없어 고로가 없는 판이 없기 때문에 아. 네. 그리고 모네가 많이 뭐 좋아졌다고 하는데 모네를 상대를 해봤는데, 렵지 않더라고요. 아... 그래서 모네를 좀 뒤로 보내도 되지 않을까, 저는 개인적으로 음... 생각하고. 범수가, 음... 범수보다 용카가 단단하지 않아요? 맞죠? 단단근데 딴딴... 얘는 약간 공격형 수비수. 그렇지. 범수의 공격력을 무시하면 음. 안 아, 돼. 그렇죠. 그리고 용카는 맵 제한받잖아요. 용카는 그렇지만. 진짜 방어밖에 못하는 반면에, 범수는 아, 음, 공격이 검수는 공격도 가능하다. 근데 제 생각은 한이 정도. 이 정도? 응. 음. 트레블의 장점이 뭔가요 트레블 속성을 안 탄다는거 상대방의 속성을 잘 안타 요 그냥 다그 음. 무적으로 쉽기 때문에 뭐, 뭐 상대가 뭐 빨간색이 오든 파란색이 오든 그런거에 대해서 크게 속성을 안타고 보물을 지킬 수 있다 음. 아이게좀장점인것같아그 정도면 이제 행복 원바로 할수있지 이제 행복 원바로 하기로 저는 지금 맨날 킹받으면서 하고 있는데 리그를 한 시간씩 돌려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제자리에